벌써 I k 안 o w o 방세 보고 계셨나? 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 i n 실에아 go on. I'm going to go on. I'm going to go on. I'm going t 바디 o o 이런 m g o i 도 있는 게 go on. I'm going to go on. I'm going to go 아니요 애매하고 입니다 <목소리> 카메라 불 <물> 쳐줘도 돼요? 물쳐줘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지금 해도 안될것같은데 렌즈요? 어, 렌즈가. 볼게요 네, 백겠습다 들어가. 가들어가세요 네, <웃음> <웃음> 얘기 한번 해볼래?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금방 갈것 같진 않아요 앞에 조심하세요 근데 빗방울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그렇구나. 다 됐습니다 오늘 비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일단 잘 찍어서 잘 나오면서 하면 은 저희 쪽에서는 뭐 아주 남는 장사가 될것 같습니다. 나쁠 것 같지도 않고 엘리베이터가 붙여졌습니다. 이거 음. 지금 타이틀되니까 스무스 중 can't b e l i 타 v e it. I can't b e l i 어 v 신가 t I c a n 좋지. e l i e v e it. I can't believe it. I can't b e l i e v 지열치네. 네, 더워가지고 시야에 수시로 뜹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. 내가 생각할 때 스킨톤 샘플 따는 때는 니가 최고일 것 같아 진짜로 <웃음> 아, 오늘 가면서 기름 넣어야 되겠구나 아 이제 와이퍼 바꾸니까 잘 닦입니다 와이퍼 바꾸니까 3만원 더 낫겠네 정품으로 하니까 5만원 하더라고요 아, 너무 비싸 그니까요 그냥 잘알서지 현대, 현대 직원들도 정품을 안하는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배터리가 소모가 좀더덜 될거래요 그 업데이트 세서 로직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어, 로직이 바뀌어서 배터리 소모가 덜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, 배터리도 수명도 아직 짱짱하다고 합니다 어 뭐라 써야지 <웃음> 어,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유튜브의 내용들은 뭘로 하지? 아, 이런 내용 뭐가 될까요? 근데 솔직히 유튜브 시작하는 게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보기 좋은 거, 신기한 신기하게 찍은 다음에 촬영법 기법 알려주는 거 이제 이론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음. 이제 막 촬영 결과물은 되게 이쁜데 찍을 때 보면 막 별짓 다 해야 하는 그런 촬영들 있잖아요. 아 트릭들. 네. 아. 뭐낚싯줄에 뭐, 카메라 매달아 가지고 어디서 내리면 이런 거 나온다. 보입니다. 뭐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마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킬까? 어두워서요? 어. A1인데 되지 않을까요? 글쎄요. 여기 내가 ISO 한정을 지어놔가지고 그 쇼트트릭 같은 거 알려드릴까요? 아니면 뭐 보정? 그레이딩을 알려드릴까요? 아, 그렇지 뭐 그레이딩은 개인의 영역이 해드려요.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. 음, 음, 컬러 컬렉션? 개인적으로는 그냥 카메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차비 있습니다. 그냥 그냥 골만한 거? 그래. 그러면 은 차라리 그 스마트폰도 괜찮고 네, 카메라도 네. 괜찮고 이런 걸로 해서 할수 있는 트릭들을 위주로 네. 오케이. 트릭 같은 거 이제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음. 결과물 먼저 보여주고 뒤에 어떻게 찍었는지 뭐 그런 거. 그거 그냥 모습 찍는 모습 같은 준비 과정 촬영 뭐 이런 거. 그 트릭들을 찍고 그 비하인드샷 어떻게 찍는지에 대해서. 네. 뭐 설명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뭐 고수분들은 다 아시니까 어떻게 아, 모습만 보면은 그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뭐 길게 안하고 짧게 짧게 그냥 여러 판 올려봐요 로쇼트 같이 어. 한번 고민해볼게요 음. 근데 너무 게을러졌어요 지금 유튜브를 안 올린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꽤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450분? 550분? 500분? 그래. 응. 어. 자, 그래 보죠. 와이프가 보니까 살맛이 나온다. <웃음> 앞에 이제 물때가안 나보니까 너무 좋아. 물때가 물 너무 많이 나오서 이거 또뭘 갈아야 하나 하니까 한번 이거 한번 약품으로 뿌려보시고 한번 딱 보세요 딱 하니까 이거 와이퍼를 바꿔야 돼요 하더라고요 진짜? 네 현대형 조건 없어 안가?